배열 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써움을 썼는데 배열 수식은 1번과 4번만 있으니까 또두 개만 보시면 되죠. 이제 if로 조건을 받는데 조건이 C2부터 C9까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죠. 이제 F4하고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강원이네요. 근데, 다 앞에는 달러가 없기 때문에 서울, 영남, 충청으로 변경이 될수 있죠. 이제 처음에는 서울이 강원하고 같냐라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강남은 같지 않으니까 거짓이 되죠. 버짓은 0하고 같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시 충청이 강원이나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같지 않으니까 0이 되죠 이제 음, <웃음> 전부 0이 나오고 강원만 1이 됩니다 강원이 하나뿐이니까 전부 0이고 강원만 1이죠 그러면 if 에서는 1인 값은 참이 됩니다 참이 1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실행하는 거죠. 여기에 값은 d2부터 d9입니다. 그러면 d2부터 d9까지 월브리백이 범위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 줄을 실행할 때는 0이니까, 거짓은 여기로 오죠. 참이 아닐 때. 그러면 여기는 0이니까, 썸에, 내일 네, 첫 칸에는 0이 들어갔습니다. 분막. 두 번째도 0이니까, 0이 들어갔죠. 다시, 세 번째도 0. 네번째는 네 강원인데, 강원이면 B2부터 T9까지 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면 이거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원의 이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5,000원만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콤마 0 0 0 0 적고 가로 닫으면 되죠 이제 이걸 합계내면 0은 다 의미가 없고 35,000원이 있으니까 총불입액에 3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받게 된거죠 이제 밑에는 왜 틀렸냐면 조건이 거짓일 때 1을 넣어라 해버리니까 여기에 자리에 전부 1이 들어가죠. 거짓일 때 뒤에는 4개니까 총 7이라는 값이 붙어버려서 35,000이 되버리죠 그럼 총불리백 35,000원하고는 다른 값이 되니까 4번은 틀린 겁니다.